안녕하세요. 자전거 전문 채널 두바퀴입니다. 이번에는 제목 그대로 미친 가성비, 역대급으로 경제적인 가격대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AU테크의 스카닉 M20 모델을 소개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댓글과 주변에서 전기자전거로 출근 또는 배달, 자전거 여행을 할 건데 싸고 가성비 좋은 제품을 추천해 달라고 많이들 문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AU테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라고 알려드렸었는데, 입버릇처럼 말해왔던 그 AU테크에서 리뷰 요청이 들어오는 바람에 대놓고 리뷰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포함이지만 거짓 없이 숨김없이 모두 얘기할거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라면서 출발하겠습니다. 띠링띠링 지금 소개할 스카닉 m20은 네이버 쇼핑에서 전기자전거 부분 판매 1위를 기록했던 제품이라고 합니다. 어떤 점이 1위를 기록하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출력 방식은 파스와 스로틀 겸용이고 모터는 케이던스 센서 방식입니다. 즉 내가 페달을 돌리는 회전수가 모터에 설정된 회전수보다 낮을 때 모터가 작동된다는 의미고요 모터 출력은 도심형 일반 전기자전거 에 자주 등장하는 250w가 탑재됩니다. 스펙상으로 약 80kg 이하의 탑승 무게로 최대 출력 파워를 사용할 경우 남산이나 서울대 국토종주 코스의 이화령과 같은 경사도를 충분히 주행 가능한 정도고요. 실제로 스카니미2 0은 서울대학교 고각에서 파스모드로 사용했을 때 거의 스로틀처럼 쉬지 않고 파워를 출력해줘서 거의 힘들이지 않고 끝까지 오를 수 있더군요. 보통은 파워 출력 단계를 설정할 수 있는 게 일반적인데 이 제품은 한 가지의 최대 파워를 출력합니다. 어필 초반부터 시원시원하게 자전거를 밀어주는데다 저단 기어로 페달링을 더해주니까 10% 이상의 고난이도 경사도에서도 약 10km 정도의 속도가 나더군요. 대신 스로틀만 어필을 주행한다면 경사가 높을수록 파워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페달링을 더해주는게 좋습니다. 근데 이건 동일한 전동 스펙의 다른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브랜드인 삼천리 자전거 팬텀 시리즈도 10% 이상의 어필에서 스로틀만 사용할 경우 전력이 끊어지는 현상도 간혹 발생하거든요. 그게 싫으면 고출력 모터를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차라리 안전하게 파스모드로 주행하고 가벼운 페달링을 더해주면 적은 힘으로 속력을 올리고 전력도 아낄 수 있으니 더 효율적입니다. 평지에서도 모터는 동일한 성능으로 자전거를 밀어줍니다. 모터가 케이던스 방식이기 때문에 페달링 속도가 느리면 전력이 발생되는데요. 앞으로 치고 나가는 속도감이 꽤 크고 빠릅니다. 살짝! 밀어주고 많은 정도가 아니라 순간속도 16에서 20km를 가볍게 끌어 올리면서 10m 이상을 시원하게 밀어주는 것 같더군요 물론 탑승 무게와 노면 상태가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 하나의 출력 파워로 속도를 내는 방식이다 보니 기본 출력 파워가 높은 편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전방 5m 앞에 사람이나 장애물이 없는 상태에서 안전하게 출발하는 게 좋습니다 파스모드는 페달링을 2에서 4회 정도 회전시키면 가 작동되는데요. 타이밍이 조금 느리긴 하지만 일단 파워가 출력되면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시속 25km/h 이상은 무난하게 넘나듭니다. 욕심부리지 않아도 시속 2 0 k m 의 속도 유지가 쉽더군요. 시속 25km가 넘어가면 모터가 작동하지 않으니까 전기를 아끼면서 속도감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스로틀 방식은 핸들바에 있는 그립 레버를 돌리면서 가볍게 페달링을 2에서 3에 돌려주면 알아서 출력하는데요. 평지 기준으로 시속 21에서 2 4 k m h 정도의 속도감을 유지해줍니다. 그런데 사실 스카닉은 파스 모드를 사용해보면 스로틀 모드가 굳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파스의 출력이 높은 편이라서 개인적으로는 굳이 사용할 일은 없었습니다.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전력이 발생되는 타이밍이 조금 느려서 오르막길 중간 지점에서 멈췄을 때 다시 출발하는게 조금 부담될 수 있습니다. 2에서 4회 페달링을 해야하니까요. 만 혼잡한 도심에서의 급작스러운 출발을 막고 평상시 부주의하게 출발했을 때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터리는 안장에 장착하는 분리형 입니다. 카라비너로 안장 레일에 거치 한 다음에 자전거에 설계된 배터리 케이블을 배터리에 꽂아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주행중에 분리되거나 체결이 어렵다 는 등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비오는 날 체결 부위로 물이 들어갈까봐 걱정이 되더군요. 그래서 부슬비가 오고 바닥에 물이 잔뜩 고였던 날약 1시간 이상 을 주행해 봤는데요 다행히 배터리 결착부 속까지 물이 닿지는 않았더 군요 사실 위에서 내리는 빗물에 의한 피해보다 바닥에 고인 물에서 튀어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더 크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됐었지만 배터리 커버가 방수원단인지 흙만 묻어 있었고 배터리 결착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외부로 노출되어 연결되는 상태이니 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배터리는 두 가지 스펙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전압은 24v와 36v 배터리 용량 5A와 7.5A가 있는데요 24V 전압에 5A 용량으로 선택했을 때 가장 저렴한 399,000원 가장 높은 스펙인 36V 전압에 7.5A로 선택하면 578,000원으로 가격이 책정됩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가격이 엄청나게 착하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도 250W의 전기자전거인데 1000원 빠지는 40만원이라는 건 굉장히 보기 드문 일이긴 하거든요 24V와 36V의 전력 차이는 각각 180 와트와 270와트로 모터의 힘을 보태주는 양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36볼트가 좀더 빠르고 힘이 강하긴 합니다 하지만 고난이도 경사도를 자주 오르내리거나 빠른 속도 유지력과 가속에 욕심을 내는게 아니라면 24볼트로 충분하고요 부담없는 페달링으로 22에서 25km를 유지하고 다양한 경사코스를 주행한다면 또는 짐이 많거나 체중이 높아서 속도에 영향을 준다면 36볼트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배터리의 최대주행거리는 5A가 파스 기준으로 50km, 스로틀이 25km고요. 7.5A가 파스 기준으로 70km, 스로틀이 35km로 주행 가능하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가장 높은 스펙인 36V, 7.5A 제품으로 평지 35km를 주행하고 경사도가 최저 2%에서 최고 13%인 9km의 어필 코스를 파스와 스로틀 모두 사용해 달렸을 때약 50%의 배터리를 소비했는데 대략 스펙상의 기준과 비슷하다고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하루당 100km 이상을 주행하는 장거리 여행을 준비하신다면 여기에 5A 배터리를 하나 더 여분으로 추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 잔량은 핸들바에 led로 표시하고 있으니까 즉시 확인 가능 하고요 현재 속도와 총 주행거리 등을 보여주는 디스플레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모터와 배터리의 성능만 놓고 봐도 30에서 50만원 대의 가격은 정말 말이 안되는 가격입니다. 전동유닛의 브랜드나 모터 센서 방식 등의 차이를 모두 제외하고 그저 수치적 스펙과 성능만 비교 한다면 타사 브랜드의 동급 제품 대비 약 30만원에서 200만원 가량 저렴한 금액이거든요. 사실 출발시 전력발생시점이 조금 늦는다는 점 외에는 배터리와 모터로 인한 단점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물론 배터리 케이블 단자의 결착부가 노출된다는 점이 우려스러울 수 있지만 적은 빗 속에서 괜찮았던 걸로 봐서는 일상적인 주행에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배터리가 분리형이라는 특징은 일반적인 무동력 미니벨로처럼 이용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배터리를 장착해도 최대 17에서 18kg이라 동급 대비 약 2에서 5kg이 낮은 편인데요, 배터리를 제거하면 약 15에서 16kg이라 그냥 일반 미니벨로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라이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마치 한 번에 두 가지 자전거를 경험할 수 있다는 데에 결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 분리가 간편하다 보니 충전할 때도 편리하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집으로 옮겨야 할 때도 수월하다는 건 역시 이점이겠네요. 그리고 접이식은 아주 표준적입니다. 핸들바와 안장을 내린 다음 프레임을 접으면 끝인데요. 납작하게 접히는 특징 때문에 공간 차지가 적습니다. 폴딩 레버는 모두 이중구조라 주행 중에도 안전하고요. 조작이 쉬운 편이어서 접고 펼치는 번거로움은 적게 자 결론입니다. 전동 성능이 시원시원하고 모터 2 5 0 w 의 배터리 7.5A가 50만원대라는 건 동급대비 3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저렴한 미친 가성비가 맞다! 분리형 배터리라 충전이 간편하고 일반 미니벨로로 활용하는데 성능적으로 거의 문제가 없다! 접힌 상태가 작아서 공간 차지가 적다! 까지입니다. 그리고 디스크 브레이크가 아닌 V브레이크로 탑재 배터리 케이블의 노출과 디스플레이 미포함 용접 부위가 깔끔하지 않는다는 등의 기타 단점은 일상생활에서의 실질적인 성능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착한 가격 경쟁력에서 충분히 무시해도 되는 자투리 단점으로 보인다는 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3종 세트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더 솔직하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라이딩 되세요. No, t i i n g t i i n g